세븐틴입니다 마음을 준비하시고. 자, 뮤직. 스타트. 세요째세 번째. 세 번째. 아, <가>, 가음 지르기가 음정이라서 지금 디노파스도 음이 저게 안 들릴 것 같은데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기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음. 음, 음. 그러니까 다음에 저거 다 같이 불러야 되니까쉬라고 여기 지금, 부터 지금, 지어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어금 지금, 지 원래 네, 이렇게 brake. 하는데 금 지금, 그다음에 팬금꼭 같이 금지라고좀 써줘요 우리 대로. 우리가 뛸게그금 지금, 님에서 금지 나나 망하게 되거든. 하고 세븐틴과 함께 뛰어. 에서 함께 말고 그냥 세븐틴과 해방 뛰어라고 하는 건 어때? 어, 어디야? 그래. 그 그래. 세븐틴과, 해방 해방 뛰어 해방 해방 뛰어 좋아, 세븐틴과 해방 뛰어, 해방 해방 뛰어 세븐틴과 해방, 해방, 해방 뛰어 세븐틴과 해방 띠어. 세븐틴 아 이거 재밌긴 한데 너무 좋은데요? Nice. If you can see yea ok, <down> okay, okay. 그래, 나에게로 두 너무 좋은데? 어 좋아 좋 아니면 아니면, 아니면, 뭐 아니면 저아맨 아, 마지막에 그거 한번 넣어보던가맨 마지막에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가세 아, 다음에 최승철 음. 윤정 이렇게 되면 약간 는 천천하고 여기 세븐아 진짜 여기는 이걸로 가는 거야 그럼 차라리 마지막을 미친 듯이 세븐틴 이거 어, 아그래 아,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진짜 진심이야 이고 하지 말고 어. 진 진짜야? 와, 진짜 좋을 거 같아 세븐틴 세븐틴 세븐틴 세븐틴 세븐틴 세븐틴 세븐틴 세븐틴 당하지 않아? 어디요? 아이 왜냐하면은 저기는 한번 하고 비, 끝나 끝나는 그래, 노래가. 어이자리그아 어, 그래 나도 그냥 세븐틴 이러고 었는데 리듬이 아, 타지 그래. 세븐틴 세븐틴 아 세븐틴 세븐틴 세븐틴 세븐틴 세븐틴 세븐틴. 야 명이 콘서트장에서 이거 허브 짜고 생각해.